하나님 만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을 높이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예배가 무너졌던 우리 형제 자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나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된 예배자로 하나님 살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선 참된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.